네 안녕하세요 정신나간 필릭스에요 지난번에 여기까지 진행을 했었어요 유리잔속에 피나콜라다 넣고 이제 어, 메터리얼까지 만드는 걸로요 자 이번에는 음그 어, 어디갔죠 피나콜라다 어떻게 생겼죠 피나콜라다 나... 하면은 이렇게 생겼죠? 일단, 피나콜라다의 기본이 이 코코넛 밀크하고 파인애플 주스니까 주로 이렇게 파인애플을 잔에다 꽂고 이렇게 체리를 얻는 게 대부분이더라고요, 보면. 이렇게, 네. 뭐 장식도 많이 예쁘게 했네요. 여기는 색깔이 약간 살색이긴 한데, <웃음> 뭐, 그건 그냥 넘어가고요. 자, 이제 체리를 좀 만들어 볼게요. 보이긴 하죠 네자 체리가 동그랗게 생겼죠 일단 체리가 그 다음에 음 꼭지가 나와 있고 속은 들어가 있어요 음자 얘를 일단 스냅은 죽이고 프로포셔널 에디터를 살리는데 이렇게 샤프하게 그래서 꼭지점을 속으로 밀어넣을게요 GZ 네. 벌써 체리같이 생기지 않았나요? 그 다음에 꼭지를 잡아 올리면 돼요 아 그런데 잘못했군요 <웃음> 꼭지를 먼저 만들어야 되겠어요 자, 다시 음, 자, Shift A 메쉬에서 스피어 지금 메쉬에서 여기 UV 스피어라고 되어있는데 이.. 아니 그건 나중에 설명하죠 자 꼭지를 먼저 만들고 자 루프컷 하나 해서 가까이 두고 어 제가 왜 이쪽에 만들었냐면요 이쪽에는 루프컷이 안 생겨요 그게 이제 토폴로지라고 그래갖고 또 토폴로지를 여기서 설명하면 은좀 시간이 많이 가겠지만 음 지금 이 사각형은 이렇게 가로 세로로 쪼갤 수가 있지만 삼각형은 가로 세로로 쪼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각형은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루프컷이 되지만 삼각형은 루프컷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깥쪽에다 제가 루프컷을 만들었고요 이렇게 가까이 놓고 얘를 가까이 만들어 놓고 가운데 정점을 없앨게요 delete vertex 그러면 얘를 잡고 꼭지를 만들어 올리면 돼요 E Z 네그 다음에 엑스레이 모드에서 엑스레이 모드를 하면 안되겠군요 자 여기서 얘, 예. 예다 잡고 를프로포셔널 에디터 살리 그 활성화된 상태에서 GZ 하겠습니다 GZ 적당히 네 체리가 됐죠. 만 두껍게 해줄게요 잡고 네. 잡고 네 이들까지 잡고 네. 하면 프로포션 에디터 비활성화 다시 S 이 정도는 두꺼워야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따진 마디가 다시 익스트루드한번더 해주고 좀 커져야 돼요. 그 다음에 익스트루드 하고 Finish F로 맞겠습니다 체리가 대충 이렇게 생겼고요 <웃음> 살짝 휘게 해 줄게요 얘를 잡고 엑스레이 모드에서 얘를 잡고 프로포션을 여기다 살리고요 G. 놓고, 체리는 완전 빨간색이에요. 그리고, 표면을 맨질맨질하게, 쉐이드 스무스. 됐나요? 체리가 살짝 투명하던가요? 안투명하던가요? 이거 꼭사고 같은데요? 음, 어디? 체리가 이런 느낌이군요. 조금 더 빨게 해야 되겠어요. 완전 빨갛게, 완전 빨갛게. 네. 그리고 광택이 좀, <웃음> 광택이 좀 나야 되겠어요. 네. 오케이, 얘를 이제 비냐콜라다 속에 넣어주면 돼요. 스케일. 자 작아야 되겠군요. 스케일 G 스케일 3번에서 보고 넣어주고 1번에서 보고 약간 키워주주고네 자, 일단 체리는 들어갔고요 자 이제는 파인애플을 만들어야죠 파인애플은 음... 파인애플 어떻게 생겼죠? 삼각형으로 주로 잘랐군요 그럼 우리도 삼각형으로 만들죠 실린더에서요 SZ Z 복잡하게 해 주고요 음.. 지금 이렇게 사각으로 잘라내야 되는데 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 점과 요렇게 잘라낼게요. 이 점과 이 점을 이 점으로 할까요? 이 점과 이 점을 J로 연결을 할게요. J 됐죠? J 그럼 이렇게 선이 생겨요. 바로 음 됐고요. 그 다음에 그냥 이 점과 이 점을 잡고 J 누를게요. J. 또 밑에도 이 점과 이 점을 잡고 J 누를게요. 그렇게 하고 이제 이쪽들을 싹 지워서 없애면 되죠? 7번 엑스레이 모드고 서클 C 누르고요. 이렇게 쫄라 딜리트 볼텍스 해줄게. 응? 그럼... <웃음> 아니 얘네들을 지워지면 안 되는데 왜 지워졌을까요? 다시. 서클 C 눌러주고요. 이렇게 주르르 잡아주고요. 한데 잡힌다 그죠? 딜리트 볼텍스. 네. 됐어요. 그러면은. 다시 엣지 모드에서 얘만 잡아주고 F 또한번 누르면 이쪽으로 갈까 모르겠네요 F 오, 되네요 네. 그러면 이제 파인애플 조각이 완성이 됐어요 얘를 이제 스킨을 입히면 되는데 오브젝트 쉐이드 스무스 데이터 프로퍼티에서 오토 스무스 네. 자, <웃음> 이제 파인애플. 제가 좀 다운로드 받아놓은 게 있는데, 얘의 예, 메터리얼을 만들면서, 이미지 텍스처를 불러올게요. 텍스처, 이미지 텍스처. 네, 이렇게 하는데, 어떤 걸열 거냐면, 메터리얼에다가 제가, 요렇게 파인애플을 좀 사진을 받아놓은 게 있어요. 그 파인애플을 이제 UV맵을 하면 돼요. UV, UV 맵 UV 디터를 사용을 할게요. 다음 여기는 프레 애플. 자, 얘를 에디트 모드 에디트 모드로 들어가세요. 전체를 잡고 UV 언랩을 해보자고요. 음, 좀 특이하게 꼬였네요. UV 스마트 UV 맵 이렇게 하고. 가 봤을 때 이거는 저 뒤에 부채꼴 모양이고요. 얘 사각형은 이 옆면을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 아마 그 위면하고 아래면을 얘기하는 걸 거예요. 뭐 보나 하겠죠 여러분 이거 이 맵을 UV 맵이라고 하는데 왜 UV 맵인지 아세요? 왜 XY 좌표를 안 쓰고 UV 좌표를 쓰는지 어, <웃음> 그게 뭐냐면은 XY는 글로벌 좌표예요. 이거 제가 조금 뭐 설명을 그냥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것 같은데 자 보세요 음. 오브젝트 모드로 나가서 음, 지구본을 하나 이렇게 갖고 올게요자 자. 여기 보면은 지구가 이렇게 있고 우리가 이 속에 어딘가에 이렇게 서 있겠죠 그런데 x축 y축은 여기 있어요 지구 위에서 여기 서 있는 사람이 x축으로 뭐 1만킬로미터 가세요 그러면 지구에 있는 우리들은 1만킬로미터를 이 지구를 따라서 돌 거예요 아마 쭉 1만킬로를 하지만 우주에는 있 우주인이 보면은 1만킬로를 이쪽으로 이렇게 쭉 나올 거예요 다르죠 그러니까 음, 이 좌표를 절대 좌표라고 그러죠. 글로벌 좌표를 xy로 표현을 하고 uv는 이 지구 위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맵을 그런 좌표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uv는 u u 방향으로 쭉 돌면 한 바퀴를 돌아서 제자리로 와요. v도 v 쪽으로 쭉 따라서 올라가서 한 바퀴를 돌아서 오면은 제자리로 와요. 그러니까 계속 돌다 보면 제자리라는 그런 맵을 UV 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이 이 아일랜드를 하나 잡아서 움직여 볼게요. 아이고 얘가 얘가 이게 살아 있으면 안 되죠. 얘가 한 바퀴 돌아서 이 얘를 잡아야 되겠군요. G 예, 예얘 얘가 이렇게 한 바퀴 돌면 이쪽으로 빠져나가지만 다시 반대쪽으로 온다는 거죠 이렇게 네. 계속 제자리를 맴돌 거예요 이 맵을 벗어나지 못해요 그렇죠 다시 여기 보고 계신가요 요 아일랜드가 지금 요 면을 표현하는 그 텍스처인데 얘를 움직여 볼게요. G. 자 이렇게 움직이죠. 움직이는데 이맵 바깥으로 나가면 그냥 까매져야 되잖아요. 근데 반대쪽으로 돌아서 다시 그 위를 지나간다는 거죠. 이게 바로 UV맵이에요. 그래서 XY맵하고 UV맵은 좀 다르다는 거. 그거를 알고 계시면 아마 좀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해주고 이쪽이겠죠 음. 아르텍 하나씩 잡는 걸로 해서 트위스 모델을 해줄게요 껍질을 표현해줬죠 그 다음에 윗면이 됐고, 윗면은 이렇게 부채구를 다시 만들어 줄게요. 완벽하진 않아도 일단 파인애플을 이렇게 그려봤어요. 지금 이이 이 파인애플 이미지만 가지고 음, 이 파인애플 이미지만 가지고 뭐 디스플레이스먼트나 노멀 맵을 만들 수는 없지만 그 비스름하게 범프 맵을 만들 수는 있어요. 자 여기서 테이 콤버터 컬러 램프 해서예 컬러를 좀 빌려올게요 빌려오고 얘가 어떻게 보이나 좀 보자고요. 자 지금 옹이 같은 데가 검게 보이고 하얗게 보이고 이제 요 검은 부분과 하얀 부분이 요철이 될 거예요. 떨어지고 얘를 범프 맵이로 활용을 할 거예요. 벡터에서 범프 이 컬러를 하이트로 들어가고 이 노말이 노말에 연결이 되볼게요. 그다음에 얘는 컨트롤 키 누르고 오른쪽 마우스로 잘라주고요. 그다음에 얘는 다시 오리지널로 붙어줘요. 어떤 거요? 너무 강하게 표현이 되네요. 약간 스트레스 줄일게요. 어차피 이건 편법으로 쓰는 거니까 편법으로 쓰는 거니까 뭐그렇게 강하게 보일 필요는 없어요. 다음에 프로퍼티에서 약간 라운드를 저지게 해줄게요. 서브 디비전 서페이스를 이 전을 말고, 취소를 하고, 얘를 베베를 줄게요. 베베를 해서, 라운드 이좀을 주고, 값을 살짝만 줄게요. 차라리 이게 낫겠어요. 네. 이렇게 했고, 이거를 또자그마게 해서, 저기다 꽂아줄게요. 알, 네. 콜라다. 아, 이 설명자료는 지울게요. 자, 점 눌러서 가까이 가고. 너무 크네요. 이 정도였죠? 나 콜라 다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했고 다음에 뭐를 해야 되죠 이제는 어, 일단 해변가를 만드 모래사장으로 해변가를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번에 이제 해변가 만들고 바다를 만들고 그 다음에 비치체어를 만들어 볼게요